사원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라이트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가 있는 셀을 말하죠. 클릭해 주시고 콤마 넘차스는 가져올 글자 수입니다. 한 글자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반드시 맞게 가져왔는지 확인해 주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라이트 right 앞에 추즈를 적어 주겠습니다. 인덱스 넘은 라이트로 이미 구했죠. 콤마 라이트의 값이 1이면 밸류 1의 값이 되는 거죠. 땅따운표 영업부를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오른쪽 끝 글자가 2면 인사부를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로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사온 코드의 오른쪽 끝의 숫자로 부서 4개가 결정이 됩니다. 할인액은 판매금액 곱하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hlookup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는 판매 금액을 먼저 적어주시고 곱하기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hlookup을 쓰겠습니다. Lookup Value는 찾는 값이죠. 판매 수량을 가지고 할인율이 결정이 되니까 판매 수량을 클릭하겠습니다. 콤마 테이블 l e Array는 판매 수량을 찾을 수 있는 범위부터 가져오고 싶은 값의 범위까지 씌우시면 되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row index num은 가져오고 싶은 줄의 번호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중에서 할인율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이제 판매 수량이 77도 있는데, 여기에는 77이라는 숫자가 없죠. 그래도 구해야 되니까 유사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값이 구해지죠. 그런데 문제에서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두 개를 표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운드업 숫자는 이거 가지고 구했죠. 그러니까 끝에다가 콤마를 찍어주시고 num digits를 0이라고 적으면 소수점 이하 자리를 하나도 표시 안합니다. 그 다음 1이라고 적으면 소수점 한 자리를 표시합니다. 2라고 적으면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하죠.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 1의 자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1의 자리, 10의 자리 두 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1의 자리, 10의 자리가 0이 되죠. 이제 24,083원은 83이 0이 되고 올림이 되니까 24,100원이 됩니다. 현재 년도 빼기 결혼 년도가 주년이 됩니다. 는 현재 년도는 일단 today에서 날짜를 가져와야 됩니다. today는 오늘 날짜죠. 엔터를 치면 오늘 날짜가 구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연도를 나타내는 y e a 를 써주시면 today에서 2021년만 가져옵니다. 근데 표시가 이상하게 되죠. 이거는 상단에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숫자로 바꾸시면 2021년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현재 년도를 구했고 현재 년도 빼기 결혼기념일의 년도를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년도니까 이어 를 해주시고 결혼기념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이 안될 때는 상단의 셀을 클릭해 주시고 방향키 아래를 하시면 됩니다. C14라고 그냥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21년에서 17년까지 빼면 4년이죠. 이제 주년이 구해졌으니까 주년에서 결혼기념일 명칭을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주년이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VLOOKUP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도 앞에 VLOOKUP을 쓰겠습니다. a l 밸류 찾는 값은 이미 구했죠? 뒤에 콤마만 찍어주시고 테이블 어레이는 주년부터 결혼기념 명칭까지 씌워주시면 되죠. 저희들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이 표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가져올 열의 위치인데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결혼 기념 명칭이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2를 합니다. 콤마 이제 여기 년도를 보시면 7년, 10년이라고 돼있죠. 그러면 8년, 9년도 구해야 되니까 유사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기준표의 평가를 적어 줄 건데, 기준표의 평가는 옆으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hlookup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는 average를 적어 주시고, 이론과 실습을 범위 씌우시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이 평균을 가지고, 아래에 평가를 가져오면 되죠. 평가가 옆으로 적혀 있으니까 hlookup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lookup v a 는 찾는 값이죠. 평균 점수로 이미 구했기 때문에, 콤마만 찍어주시고, 테이블 어레 a r 는 평균 점수부터 평가까지 씌워주시면 되죠. f4로 고정, 콤마 평가가 세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75점이어도 평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유사 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해당하는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성명이 허영수인 학생의 실습 점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는 인덱스 어레이는 값을 가져올 범위를 지정하는데 이렇게 크게 지정해도 됩니다. 콤마 로우넘은 가져올 행의 번호죠. 허영수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2라고 적고, 콤마 컬럼넘은 열의 번호인데 1열, 2열, 3열에 실습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허영수의 실습 점수 100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고 범위를 이렇게만 씌워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 둘,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2는 그대로 쓰면 되죠. 컬럼 넘은1 행에 있으니까 1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엔터 쳐도 똑같이 10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범위는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또 두번째 행에 두번째 열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의 몇번째 행에 몇번째 열인지 세워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실무에서. 성명이라는 걸 만들어 두시면 성명의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주시고 목록을 만들어서 성명의 목록을 넣어주시고 성명 하나를 적고 이제 여기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을 쓰겠죠. 이론과 실습평가 요렇게 있겠죠. 이 중에서 이론을 쓰겠다라고 하면 는 이제 매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거짓 매치하고 같이 씁니다. 매치를 쓰시고 루 l 밸류 찾는 값은 이철령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콤마 루 r 어레이 찾는 범위가 성명의 범위죠.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을 가져올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철령은 이름의 첫 번째에 있죠. 다시 허영수를 하면 두 번째에 있고 감수연을 하면 여섯 번째에 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맞죠. 그러면 얘는 인덱스에서 로우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행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가로열고 찾고 싶은 범위는 이론점수, 실습점수, 평가입니다. 콤마 행의 번호는 매치 갖고 구했죠. 콤마 이제 열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열의 위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럼 매치 룩업 밸류 찾는 값은 이론을 찾는데 콤마 룩업 어레이 찾는 범위는 이론부터 평가까지입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의 위치를 찾습니다. 이제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감수연의 이론 점수는 90점입니다. 그렇죠. 평가를 눌러주면 감수연의 평가는 C입니다. 안철성의 실습은 89점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하는 값을 선택하면 그 원하는 값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